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꼭 찍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인디마케팅 W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 영상을 보지 않는데요. 심지어 직원들도 안 봐요. 오늘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어 잠재고객들에게 꾸준히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요즘에는 영상 콘텐츠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도 구글 다음가는 검색 엔진입니다. 이러한 검색 매체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그동안 네이버의 독지로 인해 주로 검색 광고에 의존하여 노출을 해왔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구글과 유튜브가 검색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광고보다는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한 자연 검색 노출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색 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는 영상 제작의 기획 단계부터 검색 엔진 최적화를 고려하여 완성된 영상 콘텐츠가 타겟 키워드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노출이 되고 이에 시청자들이 기업과 브랜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검색 광고 결과보다는 자연 검색 결과를 두배 이상 클릭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 검색 결과 쪽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콘텐츠 운영면에서도 광고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보다는 자연 검색 결과를 염두에 둔 콘텐츠가 더 높은 클릭률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특정한 단기간에 대량의 노출을 통하여 물량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꾸준한 사용자의 유익과 신뢰도를 획득하려면 자연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검색 제조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의 잠재고객이 우리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질문에 충실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한편 광고를 위한 콘텐츠에서는 후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기획과 타겟 페르소나에게 소구할 수 있는 톤앤매너나 모델의 포커스를 둡니다. 이것은 특정한 매체에서 단기적인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콘텐츠의 제작 방식입니다. 반면에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는 고객이 검색 엔진에 던지는 질문에 대응하는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타겟에 적합한 톤앤맨으로 답변하여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주제를 고객의 질문 내용, 즉 검색 엔진 마케팅의 키워드에 집중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결정했으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고려한 콘텐츠 기획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려면 첫째, 검색 엔진 크롤러가 발견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야 되고 둘째, 검색 엔진의 키워드에 집중된 내용을 인식하여 정확하게 인덱싱하도록 도우면서 셋째,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획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째, 최근 구글과 유튜브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검색 시장에서 자연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는 필수. 둘째,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는 기존의 광고를 위한 콘텐츠와는 달리 소비자가 검색 엔진에 묻는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그리고 콘텐츠 제작 시 기획 단계부터 검색 최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 분야는 W가 전문가다. 광고를 보면 와, 모델이 이쁘다, 재미있다, 멋지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건데 이 검색 최적화 영상 콘텐츠는 내가 궁금했던 딱 그걸 풀어주는 거거든. 거기다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게 돼. 이런 거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